배열 수식을 풀기 전에 먼저 true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는 sum 가로 열고 나서 만약에 장수 빌딩이 있는데 는 장수 빌딩하고 같으냐 라고 하면 두개는 카드 값이니까 true라는 값을 돌려받겠죠 이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1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true라는 값은 숫자로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값으로 그리고 거짓이라는 값은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정적으로 1과 0을 갖고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는 는는 는 하니까 true가 돼서 숫자 1이 됐죠. 근데 저희가 는 sum 가로 열고 여기 있는 셀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됐는데 여기에다가는 장수 빌딩은 장수 빌딩하고 같냐고 라 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를 참조하냐면 t r 를 참조하고 있죠. 그러면 1이 나오길 기대하는데 1이 안 나왔죠. 위에서 논리식을 바로 썼을 때는 됐는데 또 바로 쓰지 않으면 또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를 범위를 씌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씌우고 엔터를 치면 2가 나오길 기대하는데 2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트루는 논리식으로 참 거짓인데 숫자로는 1을 대표값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확정적으로 1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1이 되게 하려면 끝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곱하기 1을 하시면 여기 값이 먼저 계산되고 곱하기 1한 값이랑 C11에 있는 값이랑 같냐라고 비교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위해서 가로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시면 두개가 같으면 True가 되죠. True는 숫자 1인데 확정된건 아니죠. 근데 곱하기 1을 하면 확정이 됩니다. 엔터치면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은 곱하기 1을 하면 0이라는 값이 확정이 됩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여기 는이 없었네요. 는 장수 빌딩이 제주 빌딩하고 같냐라고 물어보면 거짓이 되겠죠. 근데 그 거짓의 값에다가 우선순위를 위해서 비교를 먼저 하고 더하기 0을 해도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사칙 연산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다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주셔도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거짓으로 돼서 숫자값으로 완벽하게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완전히 대개 하기 위해서 더쌤, 뺄쌤, 곱쌤, 나누쌤 사칭 연산 중에서 어떤 거든 하나 해주시면 숫자로 확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투루를는 장수 빌딩은 장수 빌딩하고 같다라고 하시고 가로 열고 맨 뒤에 가로 닫아서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계산되게 해주시고 나누기 1 해도 똑같죠 1로 나누면 원래 값이 되니까 true는 true가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뭐를 많이 쓰냐면 곱하기 1을 많이 씁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은 true나 false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숫자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인대 건수를 한번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 여시고 임대건수를 세야 되는데 저희들은 조건이 있죠. 조건은 우선순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가로를 먼저 씌워서 한다그랬죠 가로를 하나 더 열어서 조건을 적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물 번호하고 저희들이 검사할 건물 번호를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자동채우기 핸들을 한 칸씩 내릴 때 왼쪽에 있는 파란색 건물 번호는 한 칸씩 내려가야 되죠. 근데 아래에 있는 초록색 이 범위는 내려가면 안 되죠.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면 얘는 자동으로 제일 처음 있는 값이 여기 값이랑 같냐라고 비교해서 참거짓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두 번째 있는 값이랑 같은지 비교해서 찬거짓. 다시 여기 값이랑 세 번째 값이랑 같은지 비교해서 찬거짓. 이거를 맨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반복해 줍니다. 그게 바로 배열 수식입니다. 이제 같은지 비교해서 찬거짓이 나올 건데 이건 숫자로 고정된 게 아니죠. 숫자로 바꿔주려면 곱하기 1 해주면 되죠. 이제 숫자로 바뀌었으니까 가로를 닫고 배열 수식이 돼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 수식이 적용이 되죠. 근데 간혹가다가 배열 수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열 수식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한이라고 되 있죠. 클릭해 주시면 한국어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가 되어 있으면 수식 입력이 배열로 바로 되는데 한국어 한컴 입력기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입력이 되게 하려면 오른쪽 아래에 한글을 눌러서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배열 수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값이 구해졌죠.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썸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수 있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썸과 if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i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곱하기 1은 이제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if를 쓰게 되면 sum 안에 if를 써주시고 if는 조건식을 먼저 쓰게 되있죠 조건식을 써주시고 콤마 value if true는 값이 참일때죠 값이 참이면 1을 주시고 콤마 값이 참이 아니면 0을 주시면 되는데 0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0을 주시고 Ctrl+Shift+Enter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면 똑같이 값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ValueIfFalse가 있는데 대괄호로 묶여 있죠. 대괄호로 묶여 있는 애들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콤마 0은 생략하셔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썸 대신에 카운트 함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썸 대신에 카운트를 적어주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키 치시면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제 카운터 함수랑 if를 쓸 때는 여기 if문에서 콤마 0을 적으시면 안됩니다. 콤마 0을 적으면 0도 숫자에 들어가죠. 카운터 함수는 숫자는 전부 세기 때문에 0이 포함된 것도 세버려서 여기에 모든 자료값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이제 총 자료값이 19개인데 아래로 끄시면 전부 1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if에서는 콤마 0을 적으시면 숫자고 콤마 0을 적지 않으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가 세지를 않아서 자료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Ctrl-Shift-Enter 치시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는썸 가로 여시고 조건은 가로로 묶어서 우선순위를 높여준다고 했죠. 가로 여시고 건물 번호는 여기 건물 번호는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야 되죠. 그 다음 건물 번호 비교하는 곳은 한 칸씩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아 주시고 앞에서는 곱하기 1을 해서 같은 건물 번호의 개수를 셌는데 이제는 개수가 아니라 계약 면적의 합계죠. 그래서 계약 면적을 곱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 번호가 같으면 t r 가 나오겠죠. 처음에는 00이니까 같지 않아서 거짓이 되고 거짓에다가 여기 계약 면적 값을 398.0을 곱해도 거짓이니까 0 곱하기 398이 돼서 0이 돼버립니다그 다음 두번째 줄에 가게 되면 002랑 002가 같죠. 같으면 true가 되고 true는 숫자 1이 되겠죠. 곱하기를 해주면 1 곱하기 107.6이니까 107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거짓이니까 안세고 안세고 002는 맞으니까 1 곱하기 101이 되고 다시 107.6이랑 101이랑 s 함수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002의 계약 면적이 차례대로 더하기가 됩니다 계약 면적은 한 칸씩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를 닫고 Ctrl Shift e n 를 쳐서 자동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내려 주겠습니다. 엔드 연산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는 엔드 가로 여시고 조건은 장수 빌딩 는 장수 빌딩 해주시고 콤마 김승진 는 김승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장수 빌딩이 맞으면서, 김승진이 맞으면, 그러니까 조건 두 개가 만족하면 참이 나오는 게 엔드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트루가 나오죠. 근데 엔드 함수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주 빌딩하고 갔냐라고 하면 여기는 거짓이고 여기는 참이죠. 그럼 엔드 함수는 거짓이 됩니다. 엔터치면 거짓이 되죠. AND 함수를 보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거짓 거짓일 때는 거짓, 거짓과 참일 때는 거짓, 참과 거짓일 때는 거짓, 둘다 참일 때만 참입니다. 근데 이 AND 연산의 결과를 보면 마치 뭐와 같냐면 0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은 0, 1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하고 똑같죠 그래서 and 연산은 수식으로 바꾸면 뭐와 똑같냐면 곱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and 함수를 써야 되는데 and 함수를 쓰라고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곱하기 연산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는 sum 가로 여시고 if 가로 여시고 조건은 가로로 묶어서 쓰니까 가로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가 같다 건물번호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f 4로이 범위는 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를 닫고 나서 건물번호도 같아야 되지만 임대인 이름이 김승진이어야 되죠. 그래서 건물번호가 같으면서 김승진이 되려면 AND 함수를 써야 되는데 지시사항에는 AND 함수를 쓰라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자를 쓰시면 됩니다. 곱하기 조건이니까 가로 열어서 쓰시면 되죠. 김승진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씌워주시고 이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죠. F4로 고정하고 는 김승진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김승진이라고 안 적고 김승진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F4로 고정은 반드시 해주셔야 겠죠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제 가로 닫으시고 그럼 이제 조건이 끝났죠 건물 번호가 같으면서 이름이 김승진이면 콤마 그런 값이면 이제 저희들은 뭐를 할 거냐면 계약 면적을 줄 겁니다. 그럼 계약 면적이 썸에 들어가니까 계약 면적을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짓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콤마 0이라고 해도 되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괄호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범위는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죠. F4로 고정하고 가로를 닫아서 IF문을 종료하고 다시 가로를 닫아서 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CTRL, SHIFT, e n 를 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겠습니다. 는 네, AV, AVERAGE를 선택해 주시고 범위를 씌우면 되는데 저희들은 건물 번호가 일치하는 월 임대료의 범위를 씌울 거기 때문에 if문으로 조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if 가로 여시고 건물 번호가 같은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범위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f 4로 고정해 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번호가 일치하면 이제 월 임대료의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되죠 근데 여기가 잘못됐네요. if 하고 나서 조건의 범위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if 하고 나서 조건은 가로로 묶어서 써야 되죠. 그래서 if에 가로를 하나 더 열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이게 되고 그 다음 참일 때는 월임대료가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월 임대료의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죠. F4로 고정해 주시고, 거짓일 때는 평균에 포함시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완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품문이 종료가 됐고, 에버리지를 종료하기 위해서 가로를 한번더 닫겠습니다. 그리고 Ctrl Shift Enter를 눌러서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겠습니다. 는 네, 맥스 조건을 넣어야 되니까 가로로 조건을 넣어 주겠습니다. 건물번호가 같은 걸 하시면 되죠. 건물번호의 범위를 씌우시고 f 4를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서 조건을 끝내고 건물번호가 같으면 곱하기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게 해줄 건데 임대 가격이니까 임대 가격의 범위를 씌우시고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ctrl shift enter 치시고 아래로 끌어 주겠습니다 라지 함수를 써서 두 번째로 높은 임대 가격을 구해 보겠습니다 는 네. 라지 엘 라지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고, 어레이는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을 범위를 말하는데, 임대 가격의 전체 범위를 씌울 게 아니라, 건물 번호가 일치하는 것들의 임대 가격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할 거죠. 그래서 먼저 if문을 써서 건물 번호가 같은 걸 먼저 찾아 주겠습니다. 가로를 한번 더 열어서 조건을 쓰겠습니다. 건물 번호가 같은 F4로 고정해 주시고 가로를 닫아 주시고 이제 조건이 끝났죠. 건물 번호가 같으면 콤마 그러면 임대가격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F4로 고정하시고 이제 002가 같은 임대가격 8만원 만원, 6만 오천원 6천원, 3만 이천원이 차례대로 if 때문에 라지의 범위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 건물 번호가 다른 경우는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if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콤마 k는 몇 번째로 큰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2라고 적으면 두 번째로 큰 값이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려 주시면 됩니다. 는 m e 중간값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조건이니까 if로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if 가로 여시고 조건이니까 가로를 하나 더 열어 주겠습니다. 건물 번호가 같은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건물번호가 같으면 저희들은 월임대료의 중간값이니까 월임대료의 범위를 씌우시면 되죠. F4 고정해주시고 건물번호가 같으면 55만원 165만원에서 월 임대료의 범위가 차례대로 들어가겠죠. 거짓일 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f 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값 함수를 끝내기 위해서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Ctrl-Shift-Enter,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겠습니다.는, 네, s u m 가로 여시고, 조건이니까 가로를 열어야 되죠 건물번호가 같은 걸 찾아 주겠습니다 는 건물번호의 범위 F4로 고정하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 다음 곱하기 연산자를 쓰면 엔드 조건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건물번호가 같으면서 임대 종료일이 2018년이어야 되죠 그래서 날짜에서 연도만 뽑아내는 함수를 적어 주겠습니다. y E a r 더블 클릭해 주시고 범위를 씌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F4로 고정 가로 닫아 주시고 는 2018이라고 적어 주시면 2018년이 임대 종료일이 되는 날짜는 여기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제 가로 닫아 주시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려줬는데 값이 이상하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가로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건물 번호가 같으냐를 먼저 검사하고 건물 번호가 같으면 뭐 참거짓 1과 0이 나왔겠죠 그 다음 그 값이랑 연도를 구한 값이랑 곱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2018하고 같으냐를 비교하니까 틀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연도가 2018이랑 같은지 먼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로를 따로 묶어주면 건물 번호가 같고 연도가 2018년이면 이 되는 겁니다.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종료건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는 인덱스 어레인는 범위를 말하죠. 어떤 범위냐면 행과 열의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를 B11부터 H29까지 범위를 씌우고 F4로 고정하시면 건물 번호부터 임대 종료일까지 어떤 값이든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는 만능의 범위가 됩니다. 저희들은 임대인의 이름만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만 범위를 씌우시면 이제는 건물 번호나 임대 종료일을 가져올 수 없고 임대인 이름만 가져올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근데 만능으로 쓰고 싶다면 앞에 범위로 쓰시는 게 좋겠죠? 일단 이것도 정답에 포함되니까 이 값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콤마. 이제 로우넘은 앞에서 함수 공부할 때 배웠었죠? 매치 함수로 맞는 행번호의 위치를 가져왔죠? 그래서 매치를 쓰겠습니다. 그다음 룩업 밸류는 찾는 값인데 찾는 값은 저희들이 건물 번호가 같은 거를 먼저 찾아 줘야 되겠죠. p d 0 0 2가두 번째 줄에 있다라는 걸 먼저 찾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조건을 주겠습니다. 건물 번호가 같은 범위를 씌워 주시고 F4로 고정. 가로 닫아서 조건 하나를 끝내시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줘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은 최대값을 구해야 되죠. 근데 건물 번호가 00이면서 월임대료의 범위를 넣어줘야 최대값을 구할 수 있죠. 이제 찾는 값을 맥스로 바꿔줘야겠네요. 맥스 가로를 열어주시고 첫번째 조건은 건물번호가 같아야 되고 건물번호가 같으면 곱하기 월임대료의 범위를 주겠습니다. F4로 고정해주시고 그러면 번호가 같으면 월임대료가 55만원 165만원 40만 원, 16만 5천 원, 77만 원이 범위에 포함돼서 맥스로 구해지는 거죠. 그중에 가장 높은 값인 165만 원이 구해지겠네요. 이 165만 원이 찾는 값이 되고 콤마 루거 버레이는 찾는 범위인데 저희들이 그냥 찾는 범위를 씌워 주면 만약에 165만원이 첫줄에도 165만원이 있고 여기에도 165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건물 번호가 다른 165만원을 선택해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건물 그냥 범위만 주시면 안되겠죠 일단 F4로 범위는 고정해 주시고 조건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번호가 일치하는 조건을 주셔야 되겠죠. 가로 여시고 건물번호가 는 건물번호의 범위랑 비교해서 같으냐라고 해주겠습니다. F4로 고정하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곱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건물번호가 같은 범위가 씌워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165만원이 혹시나 같은 값이 있어도 얘는 범위에서 빠지고 여기 165만원을 찾게 됩니다. 이제, 콤마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 주시면 되죠. 가로 닫고, 컬럼넘은 생략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범위를 하나만 씌웠기 때문에 1이 되면 되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끌어 주시면 정확한 값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범위를 파란색 이 array 범위를 저희들이 지우고 크게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범위 씌우고 f4로 고정해주면 이제는 컬럼 넘을 생략하시면 안 되죠. 맨 마지막에 콤마를 찍어서 컬럼 넘은 1, 이 파란색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임대인이죠. 그래서 3이라고 적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시면, 인꺽정 김승진, 허중, 성춘향, 김승진이 구해집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은 임대인인데, 만약에 임대 가격을 알고 싶다. 월 임대료를 가장 많이 내는 임대가격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4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4라고 적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그 가격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5만원일 때는 임대가격이 만원이죠. 그 다음에 임대 종료일을 알고 싶다. 그러면 1, 2, 3, 4, 5, 6, 7이죠. 그래서 7이라고 적어주시면 임대 종료일을 알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간단한 날짜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바뀌죠. 그래서 165만원일 때는 임대 종료일이 2016년 8월 24일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어레이 범위를 크게 씌우면 이제 실무에서 어떤 값이든 여기에 열값만 바꾸면 정확하게 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크게 씌우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시든 다 정답이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